희철이네 신동아 피 c 방 나는 내 장점 내장점 뭐냐 신동이 네가 가장 많이 봤어 형 장점은 돈을 잘 벌어 아니 이 쓰레기 아니야 이거? 야. 아니 경제적인 것도 되게 중요해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엄청 쿨해 아 어. 어, 맞아 쿨해 단점은 어, 엄청 쿨해 어. 맞아 너무 자. 쿨하면 여자들 안 좋아 그러니까 희철이라면 돈을 해야 해경이부터셋 <웃음> <웃음> 중에 성격 하나 둘셋 아, 신동아 재혼은 괜찮은데 아 재혼이 뭐 어때요? 그렇지 어. 맞아 자, 채원이 40분만 주세요 <웃음> 자, 예나 무조건 골라야 되거든 어, 얘가 앞에서 드립쳤으니까 눈이 지금 마주치고 있거든요 눈빛 교환을 하고 있어 근데 엄청 다 상할 것 같아 어. 그래서 저는 음. 음. 그래? 아, 난 사실 봉상이 내가 여자는 아니지만 남자로 봤을 때 살짝 변태 같아 <웃음> <웃음> 변태 같아 <웃음> 얘는 이 사진 줄까, 그러나? <목소리> 아, 야, 이거 줄게. 이거는 언제든 양파니까. 자, 사진 자꾸 이렇게 쓸 거면. 우리 팬들 주게, 이거. 아. 팬들 아, 이거 뭐 아. 주게, 이거. 팬들 아, 야, 이거 뭐 하려고, 이거. 아, 진짜요? 그거를 상품 주고 그 상품 주 엄청 자상해, 저게? 저, <목소리> <목소리> 엄청 자상해, 저게?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데이펙스 레전드 게임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 무서워. 그러면 편을. 어떻게 먹을까? 형 우리 3대3으로 하자 3대3으로 하자 아, 그러면 3대 나랑 예나랑 그러면 한명 누가 우리 편 채경이랑 채원이랑 둘이 갈람송해봐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해아이아이보 어? 해. 어자 채경이, 채경이 어느 팀 할래? 싶어? 지금 누구랑 누구 나랑 예나랑 편 거길로 갈래? 우리 둘이 있는 편으로 갈래? 여기 오케이 자 3대3이야 그러면 채경아 일로 와봐 <웃음> 꺼져 <웃음> 꺼져 맞짱뚱 <웃음> 준비됐어요 하나 둘셋 <웃음> 들어와 어 무서워. 주먹만 딱 주먹. <목> 진짜 리얼 주먹 싸움. 음. 진짜 주먹 날아가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웃음> 아무것도 누르지 마. 윤채 형. 네. 눌렀어 안 눌렀어. 안 눌렀어요. 확실해. 네. 오케이 아무것도 누르지 마. 전화. 전화. 야 일로 와 놀. 그 친구 그, 합쳐 기다리 어? 있어. 여기있어요뭐쳐뭐쳐뭐쳐 뒤에. 저기 있다. 저기. 뒤에 있어? 아니야. 야 일로 와 놀. 니네 니네. 어반 나거야안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십 분도 누르고 뛰어십 분도 십 분도. 어 있어 어 있어. 누가 이거 누가 때렸대? 누가 이거 누가 때렸대? 이리 뒤로. 도망가. 네, 오빠, 가볍수, 레이스 잡아, 레이스, 레이스 잡아요. 잡았어. 야, 야, 야. 바보다, 바보. 일로와, 이 새끼야! 이렇게이철이형 패어, 개... 희철이 형. 폐어, 싹. 어, 블러드 하운드, 이철이 형이. 블러드 하운드. 희철이 형. 이 가수 선배, 얀 선배를. 야이 가. 야이 <웃음> 아, 이씨. 얘 아, 아, 누구야? 나이스. 나이스. 어, 죽여, 죽여, 죽여. 아, 실리카, 죽여. <웃음> 아, 도망갔으면 안 됐어. 뭐. <웃음> 도망가니까 뒤에서 계속 때려. 아게 제가 야 내가 도망나 나양너 죽였어. 나안 도망 야 게임 그지같이 하는. 좋았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와 일로 와. 누워 어디 어 일로 와. 세 명이야 세 명. 얘, 얘 누구야? 얘 누구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지? 어 있어? 어어 여기. 나 그때 오케이. 야한번더 해. 봐봐 장난 선해여 이거는. 우리가 이겼어. 이겼어. 예. 예. 이렇게 하자. 자 우리가 이겼으니까 자. 계세요. 한 대씩 맞아야죠. 아, 예. 어, 내가 나도 때리고 한대 맞는 거요 어. 아, 이, 나도 때리고 여기 <웃음> 타는... 아, 팔도 팔도, 이걸로 안 돼요. 아, 나, 나 이거 못 때리는데? 해봐. 어? 어? 어? 어우, 야, 타격감이 있다. 괜찮아, 음... 때려. 너도, 너도, 너도, 너도? 아! 우와! <웃음> 아! <웃음> <웃음> 야, 이 정도면 <정도보다> 싸대기를 <웃음> 때려! 중간 50%만 았어 아, 아프겠다 어떡하냐 자고봐 잠 너무 빨리 졌 내가 우리 양천원 팀의 리더니까 오케이 맞아 주시는 거예요? 어떡 어떡해 어? 어? 됐 어, 어, 어, 야! 야, 야. 진짜아자 내가 리더로서 맞았으니까 오케이 리더로서 우리 팀원들을 내가 혼내도록 <웃음> 팀원들을 내가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일기토 나머지 두 명은 구경꾼이고 한, 명한 명씩 한명씩 일로 일로 오케이. 체경이 <웃음> 여기서 제일 못하니까 정정 당당하게 내가 체경이랑 붙정길 그래 어난 체경 박살 저도 히철 박살 그래 그래 오케이 둘이 시작해서 이기면은 다음 사람이 나가는 거잖아 어, 좋아, 어,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너 나랑 1번자 들어가자 자 카메라 대고 이쁜 지한 번씩 하세요 니 <웃음> 갑자기 <웃음> 자, 카메라 대고 이쁜 지한 번씩 하세요. 내려왔어요. 자. 용암이요? 용암에 떨어지시면 안 돼요. 야, 맨 끝에 가져가자, 맨 끝에 가져가고 있어. 야, 도로 일로 와. 야, 뒤로, 일로 와. 다 왔어, 왔어. 내, 내, 쪽으로 보자. 왔어. 우리 도로, 왔어. 내 맞아요. 쪽으로 보여. 여기에요? 일로 와, 일로 <웃음> 오빠, 어, 어. 오빠. 어. 왜? 나 용암 떨어졌어요. <웃음> 아말말 더럽게 하니까. <웃음> 여기 <웃음> 어? <웃음> 싸우는 거야 어. 저희 다 만났어. 어? 자, 일단 너네 뒤에서 구경하고 있어. 나 채경이랑 이렇게. 나와봐요 오케이, 오케이. 집으로 올타나 보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지금이 이, 이, 이. 근직한 사람이야 자, 준비. 오빠 말해야 돼요. 시작. 들어와! 이 새끼야 아! 오, 좋아+ 좋아 아! 뭐 어디 갔어 요저기야어박 어머 어아이아식 아싸 아싸 아식아아나 아싸 아싸 아 아싸 아싸 아싸 아싸 아싸 아싸 아싸 아싸 아싸 아싸 다음 아구야자 아싸 아싸 아야 아싸 아싸 아싸 아싸 아싸 아아아아아 언니 나 아! 어, 뭐야 뭐야 돌려, 돌려, 어 틀어 야! 어딨어야야야야야 어디 있어 야예나예나 가자 다음 누구야 너무 못 한다 진짜 예나 가자 자 다음 예나랑 시도 재야 돼 갈게 갈겨갈겨나 공격 못 했어 야야예 너 어디 보고 있니? 어디가? 오! 아야 너이거 타이밍이지 타이밍. <웃음> 어지워 오, 잘한 게. 오. 야 너랑 게임 잘한 되네. <웃음> 야, 더. 아니 나하지 않고 끝났어요. <웃음>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두 번째가? 오 나요. 자 누가 누가 맞을 거예요? 이건 태원이잘못이야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이건 태원이잘보이야 <웃음> <웃음> 셋 중에 한 명한테 맞게만 해줄게. 누구?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세신 것 같으니까 여기. 오케이. 아살 때리고 그런 거 없어요. 오케이. 자너 근데 누가 봐도 재미 없게 때리면은 그거 안 돼. 너 왼손잡이야? 네 응. 왼손. 야 카메라 나오기 힘들잖아. 오른손으로 때려. 반대로 돌. <웃음> 자, 자 손잡이 바꿔라. 손잡이 바꿔라. <웃음> 어 이거 카메라에 나오자. 잠깐만요. 아에이나 아, 오. 하나만. 아, 피하면 피하면 두 대. 아이 하나, 아, 둘, 아. 둘 아. 셋. 스타일리네, 더타일리네스타일이네 스타일리네, 스타일리네, 스타일리네, 스타일리네, 네 스타일리네, 스스타일리스 a 일리네 스타일리네, 스타일리네, 스 e 일리네 스타일리네, 스타 o